비오는 날 롱펠로 날은 춥고 어둡고 쓸쓸하여라 비는 내리고 바람은 그치지 않고 허물어져 가는 담벽에 아직도 매달린 밤쟁이 넝쿨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은 떨어지고 날은 어둡고 을신연스러워라 내 인생도 춥고 어둡고 쓸쓸하여라 비는 내리고 바람은 그치지 않고 허물어져가는 과거에 매달린 나의 생각 불어오는 질풍의 젊음의 꿈은 날려가고 날은 어둡고 울시년스러워라 진정하라 슬픈 가슴이여 투덜거리지 말라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다 모든 이의 운명에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인생이란 어둡고 쓸쓸할 때도 있는 거라네